안녕하세요. 목수캠프입니다. 어, 목수캠프 생활인테리어필름 제3회 문짝 붙이기 2단계, 2단계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1단계는, 음, 문짝 소개와 기초작업을 말씀을 드렸고요. 2단계는, 필림량 산출하고 랩핑 시범을,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림량 산출, 필림량 산출. 필름 형 산출은요, 맨 먼저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인테리어 필름이 생김새를 이야기해요. 인테리어 필름. 인테리어 필름은, 인테리어 필름 길이가 50m고, 하 넓이가 1220. 20 부분은요, 여원을준 거거든요. 1200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 20이, 양쪽으로 10씩 필름을 보호하려고 20씩, 1 0 m 씩 있는데, 1200, 1 2 0 0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필름이 50m에 1200이니까는 1.2m에 50m를 곱해주니까는 가로가보기 세로 해주니까는 60이 나와서 이것도 60 해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60 해배다. 인테리 필름은 60, 열비는60 해배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50m, 1200 말고 이 50m 여기가 여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모든 필름의 무늬는 모든 필름의 무늬는 긴 쪽으로 나있어요, 긴 쪽으로. 문짝에도 무늬가 긴 쪽으로 붙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50m 쪽으로 길게 이렇게 무늬가 나있다는 거죠. 50m 쪽으로 길게. 짧은 쪽으로 나있는 것이 아니라, 1.2m, 그러니까 짧은 쪽으로 나있는 것이 아니라, 긴 쪽으로 무늬가 생겨있다. 그걸 설명하려고 이 필름을 여기다 50m 쪽으로. 그래서 이거 붙일 때 이렇게 길게 붙여야 되겠죠. 길게. 그래서 60회배다. 1배가 1회배가, 1m, 1m가 1회배라고 그랬어요. 1m, 니다 그래서 우리는 1m를 붙이는데 기준을 갖다가 만 원을 잡고 있다. 인건비를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그만 원이 기준이고, 밑작업이라든가 붙이기 좋으면 8천 원더 받고, 5천 원더 받고, 그런다 그랬어요. 어쨌든 1회배당, 1m, 1m가 1회배다. 인테리어 필름은 그 60회배다. 그 여기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필름 양을 산출하려면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800에 2,000짜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뭐, 어2200 문도 쓰고 하지만 보통 2, 2m짜리 문 쓰고, 그 다음에 넓이 한800 쓰면 되거든요. 세상 사람도 큰거 쓰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800에 2,000짜리 문을 쓰고 있다. 보통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 회사에 따라 좀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장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 전면에서 후면으로 돌리는데, 이게 보통 문장 두께가 30, 35거든요. 문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필름 양쪽 필름 붙일까 생각하면은, 문짝을 30을 잡아주면은, 필름 두께가 잡히면은, 35, 35까지는 안 돼도 문털에 싹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35를 잡아 봤어요. 그러면은 음... 아, 전면에서 800, 양쪽에 35, 70, 뒷면에 가서 10mm씩 90 이렇게 필름이 어, 가로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간단하게 다 빼버리고 알기 쉽게 그냥 800. 800이면 앞뒤면은 얼마예요 1600이죠. 1600. 1600mm니까 1.6m. 그죠? 그럼 곱하기, 그 다음에, 2,000. 길이가 2,000이니까, 앞뒤에 면 4,000이니까, 4m. 4m. 이렇게 하면은, 얼마입니까? 6.4. 이게 6.4 해배예요 제곱메타. 이게. 6.4 해배가 된다, 필름은. 문짝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우리 견적을 보러 가면 똑같은 견적, 똑같은 걸 맨날 지애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문짝, 이거, 문틀하고 문짝 보통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9회배 잡아버려요, 9회배. 구입에 잡거든요, 9회에 보통 9회배 잡습니다, 문짝하고 문틀하고. 구입에 잡으면은요, 음, 문짝하고 문틀하고 다 해서 구입해요. 그러면은, 이럴서 해배당 5천원짜리 필름이면, 어마 4만, 5944만 5천원 되겠네요. 필름값이, 그죠? 4만 5천원. 구입이면. 그 다음에, 누가 와서 필름을 붙이느냐? 본인이 안 붙이면은 기술자를 되겠죠. 보통 필름 한 사람들이 뭐 17만원에서 20만원이니까 최고 최고 기술자가 와서 붙인다 막 중급이 와서 붙인다 1 7만짜리 와서 붙인다 해도 이거 한 밑적업이 아무리 험해도요 5년 이내에 4시간 이내에 다 붙입니다 4시간 이내에 4시간 붙인다 해가지고 4시간비만 받고 가는게 아니고 하루걸 다 받고 가요 하루걸 다 받고 그러면은 17만원 하고 자제비하고 합치면 20만 원 훨씬 넘어가지요. 4시간 해주고 20만 원 훨씬 넘게 부자재하고 받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깎아도 뭐 20만 원이하나 내려가지요. 몇 시간 해주고 20만 원 받아가는 거죠. 그렇지, 우리 집에 자기 집들을 보면 문장 문틀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문장 문틀만리 품을 할줄 알아도 집이 확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음, 생활 인터넷 필름을 배워서 한번 해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술제를 쓰려면은 문장 붙을만 바꿔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배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고 필름량은 이렇게 산출을 한다. 필름.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다가 부자재값. 부자재 기초 작업에서 들어간 거 있죠. 부자재 기초 작업에서 들어간 거. 뭐예요? 프라이머라든가, 삐빠라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퍼티라든가. 오픈마켓에 퍼티만 쳐도 막쫙 나옵니다. 쓸모크만 사면 되고요. 프레이머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수성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 먼지들이 부 사고, 헤라 사고, 요것만 하면은 얼마든지 필름 양을 갖다. 조적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 너무 많이 살 필요는 없겠지요. 그다음에 너무 부족살 필요도 없어요. 너무 안 비싸거든요. 자재는 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필름도 뭐, 뭐 해배당 5천원짜리 이렇게 싼거쓸 필요 없어요. 뭐 좀, 뭐, 한 8천원짜리 이렇게 좋은 거. 물론 뭐, LG 같은 건 비싼 거 비싼 거살 필요는 없고, 3M 같은 것은 뭐, 만원천 이만원 가니까, 그런 거살 필요 없이, 중간 것 정도 삼성이나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이니까, 필링도 좋은 걸로 쓰고, 밑작업도 야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중삼중으로 프라이머도 한번 칠해보고, 한 번만 칠하지 말고, 특히 엣지 부분, 이런데, 옆, 옆, 옆 옆에는 더 야무지게, 저기, 저, 옆, 옆에는 좀 이렇게 좀 필링을, 프라이머를 좀잘 칠해야 돼요. 그리고 프라이머가 아까도 말했지만 흘러내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프라이머를 갖다가 너무 많이 칠해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눈물 자국이 생기면은 빼빠라도 안 지워져, 이게. 눈물 자국은 빼빠로 지웠는데, 분명히 지웠는데 필름을 붙이면 표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싹 붓으로 칠해.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근을 꽉 짜가지고 칠, 칠하는 경우, 특히 방화문, 갈바, 방화문 같은 경우는요, 붓으로 칠하면 분명히 눈물 자국이 나기 때문에 그건 수근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발리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방화문 같은 경우. 방화문은 프라이머를 안 칠해도 여름에 쫙쫙 붙기 때문에 자석처럼 프라이머 약간 묽게 해가지고, 50도 50이라고 했는데, 특제 3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방화문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에는 칠해주고, 금방금방 금방 말하고, 열이 나니까, 철판이니까요, 갈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필름 양을, 이 단계에서 설명하는필름 양을 이렇게 뽑을 줄 알아야 된다. 문인을 항상 이렇게 밑으로, 문인 50m 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필름을 사러 갔을 때도, 가가지고, 6.4에 배, 9에 배 주세요. 이렇게 아니고, 6m, 9m 사시면 돼요. 6m, 9m. 1.2 곱하기 몇 m, 내내 계산해보면 똑같아요. 메타나, 해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름을 구해가지고, 충분히 사다가 1, 2m 남은 상관없어요. 필름은. 그래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붙여보세요. 한 장만 붙여보고, 한 개만 해보면, 은 나머지 문자에 문틀은 자신이 붙어 가지고 3개는 집에 있는 문자 다 해버리면 기술자가 돼버립니다. 진짜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음은 음, 여기에 있는 문에다가 음, 필름 붙이는 순서 레핑 순서를 갖다 하고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레핑 순서는요. 이것도 내가 이제 이론을 올려놓겠지만은. 내핑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문틀을 이런 문짝을 붙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문짝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짝 밑에다가 투바이나, 투바이나, 그 다음에, 음, 다루기를 놔야 돼요. 두 개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뜯단 말입니다. 바닥에다 놔버리면 먼지 묻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닥 청소를 갖다가 깔끔하게 해야 돼요 바닥에 먼지가 이거 텃밥이 있으면요. 필름을 필을 쫙 까지요. 이게 너, 넓다 보니까 필름을 쫙 필을 까면은 자석처럼 먼지를 쫙 빨아들여 가지고 아이고 여기 필름을 딱붙이 놓으면 오돌토돌 베기가 싫어하답니다. 요 바닥에 먼지가 한 털이 없어야 돼요쫙 봉고를 닦아내고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다듬기 놓고 한 85, 90도 앞으로 넘어오니까 85, 80, 도 80도 넘으면은 벽에 딱 기대 놓고 그게 준비작업입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청소, 청소.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다루기나 다루기나 그다음에 투바이퍼를 투바이를 깔아야 돼요. 필립 저거 저, 이 밑에다가 깔아를 어요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끌고 팩에다가 기놓으면 돼요. 80도나 85도 정도 기대면 되겠죠. 9 0도로 기대면 앞으로 넘어오니까, 또뭐7 0도로 기대면, 넘어, 기대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지. 그래서, 앞으로 안 넘을 정도만 기대, 기대가 나라. 그렇게 말그 다음에, 어, 우마로 올라가야 우마. 우마로, 우마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마나 플라스틱 의자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통 그것이 몇 센치 됩니까? 한 45cm 정도 되죠. 우마로, 우마 올라가서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마 갖다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필름을 잡아주면은 우마에 올라가서 위에서 붙이면 내놓으면 되는데, 혼자 붙일 때는요. 필름을 중간에다가 붙여놓고 올라가세요. 우마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필름을 여기서 어차피 이어 상하다는 커팅이니까 위에서 딱 맞추면 돼요. 양쪽에 태워주는 게 빠지지요. 얼마씩 35, 1 4 5 0 빠지잖아요. 그거 딱 잡아가지고 빼주고 그 다음에 위에 수평 맞춰서 딱 잡아주면은 자동적으로 밑에가 수평이 맞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2, 3mm만 틀려도 밑으로 내리면 틀려버려요. 뒤밑터면 빠져버려요. 그지저 그러니까 위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필름 이 재단이 정확히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한번 찍어주고, 필름을, 필을 깔 때, 위에서, 음, 다 까지 말고, 까는 사 큰일 나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저 필름 뒤에서 한뺨 정도만 까가지고, 그다음 필을 꽉 눌러주고, 안 뜨게. 그다음이 위에서 딱 찍어, 찍어 놓고, 필름을 한번 싹 눌러서 밑에까지 내려보는 성의가 필요해요. 이 간에가 정확히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그러면 양쪽에 태워주는 게일정하게딱 빠져나와 있으면 아 됐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양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양모를 가지고 이제 필름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모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모는요. 필름 무늬가 좀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옆으로 양모 질을 꼭꼭 눌러서 해버리면 필름이 강해 나버려. 요 필름 이게요. 양모지를 꼭 눌러버리면요. 필름이 버쩍버쩍 역광으로 보면 광이 납니다. 이거 하자예요. 그래서 양모지를 3분의 2씩 중첩되게 하는데 공기가 안 잡히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몰딩 이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몰딩이 없는 평몰딩을 이야기하고, 편몰딩.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평몰딩. 이런 평몰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평몰딩. 그래서 양모를 가지고 3분의 2씩 증첩되게 또는 50%씩 증첩되게 해오면 되는 거예요. 필링, 피를 뒤에 쫙 깔고, 까고 또한두 번, 세번 하고, 피 까고 두 번, 세번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서두는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어요. 필링, 피만 많이 안 까면 돼요. 옆에서 까줄 필요도 없어요. 내가 까고 내려오고, 의자에 내려가가지고 싹싹싹싹 하고, 밑에 나무 커팅 딱 하고. 그 다음에 옆면, 각 잡고, 옆면 각 잡고, 또면 잡고, 면 잡고, 그 필링을 문짝을 뒤집으면 되겠죠. 뒤집가 다시 또 해가지고, 뒷면을 어떻게 해요? 뒷면은 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5mm, 10mm를. 여기서 커팅하면 돼요. 딱 커팅하고, 앞에서 넘어오면 커팅하고, 뒤, 뒷면은 뒷면들딱 붙여보면 끝이거든요. 그렇게요.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안안 서두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음, 양모님만, 철저양모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 주걱 헤라나, 이런 걸, 딱딱한 것을 가지고, 광이 안날 정도로 한 번씩 싹싹 이렇게 잡아주면, 한번더 눌러주면 좋아요. 면도 마찬가지고, 이 아래 커팅, 이 아래 안 붙이는 거예요. 커팅도 고그 다음에 칼로 구멍 딱 뚫어주고요. 이거, 이거, 손잡이, 실린더 들어올 자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음, 해주면 됩니다. 순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 문짝은, 문짝은 여러 종류가, 있,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 이렇게 평, 평문 같은 경우는, 평문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필름을 사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커팅, 밑에 커팅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옆면 가면서 옆면 가면서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옆면 가면서 이렇게 붙여주고 면 잡고 각을 각을 철저하게 각을 철저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각이 안 잡히면은 각이 안 잡히면은 필름 푸치려하나 굉장히 배기가 싫거든요 각을 잡을 때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많이 잡아요. 손바닥을 이용해가지고. 양모를 가지고 누르고 잡기도 하고. 여기서도 각 잡을 때 너무 꼭눌러버리면 필름이 터져버린다든가 필름이 강인하다든가 그런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그 강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은, 아까 뒷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뒷면을 태워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뒷면은. 그냥 뒷면을 태워줄 때는요.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태워주시면 돼요. 뒤에. 이와 같이 태워주고 나서,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필름을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물론, 요, 요 붙은 필름이, 요 붙은 필름이, 요 태워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칼질. 커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평물, 평문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몰딩이 있다든가 알판이 있다든가 이런 문을. 알판과 몰딩 그대로 놓고 붙이지 말아라 했어요. 뜯어내버리고 밑작업하고 붙이라그랬어요 그래야 쉬워요. 물론 알판 같은 게 놓고도 할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은, 초보자라든가 기술자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뜯어내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붙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판이 있는 거, 몰딩이 있는 거, 팽팽한 문,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전면에서 뒷면으로, 뒤에서 태워주고, 그 다음에 뒷면 붙인다. 순으로 붙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진틀의 필링, 제3의, 문짝, 이렇게, 우리 집 문짝 붙이기, 2단계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론 부분은 갈략갈라하게또 올려놓고 있으니까는, 돌아와서 영상만 보지지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이론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